뚫려있죠? 이렇게 나온 주인공. 불을 킵니다. 오! 자, 오, 어떤 그림이 보이는데? 와, 남남리나의 등장입니다. 와, 처음인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오늘 드디어 반반의 유치원 챕터 3에 드디어 졸피우스와 남남의 여자친구인 남남리나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버기혁이님의 영상부터 보러 가실까요? Let's get it! 자 영상 시작합니다 일단 지금 장면은 코치 피클즈를 피해서 달아나는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게임이죠 코치 피클즈의 방해를 피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우승 트로피를 차지해야 게임이 끝이 납니다 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주인공 오, 코치 피클즈가 농구공을 던지고 저렇게 지진 공격으로 저희를 떨어뜨립니다 자 이걸 피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자 쉽게 올라온 주인공 코치피클즈가 코끼리인 캐릭터인 만큼 코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저희를 떨어뜨립니다 그걸 피해서 올라가야 해요 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주인공 자 점프하고 야 이거 봐봐 코가 손이야 손 역시 꽃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우와 자잘 피하는 주인공이죠 완전 고힘물다 됐는데 자 과연 여기서 저번처럼 실패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자, 가자 가자 가자 오 코가 너무 길어 자 우승 트로피를 오 피했다 하지합니다 이야호 오 칭찬을 해주는데요 오 이제 도와준다고 하네요 아 코치피클즈가 아군이었네요 아 이게 아군으로 삼을지 테스트를 한거였네 야 너무 좋다 야 드디어 아군이 나왔습니다 토드스터처럼 일단, 지금까지 아군, 토드스터와 코치 피클즈. 자, 와 역시 엄청 셉니다. 최종 모습. 오! 뒤로, 팀 헌터, 헌터 팀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오. 야, 근데 힘이 너무 세가지고, 코로 그냥 장애물을 다 그냥 넘겨버리네요. 야, 든든하다, 진짜.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오호호! 야, 다리 인도 쎄. 야, 진짜 최종 보스답게 엄청 셉니다. 자, 뒤에선 계속 헌터팀이 쫓아오고 있죠. 오! 어미 헌터팀 등장. 이것도 점프? 오케이. 와, 절피우스 문입니다. 드디어. 오! 코로? 주인공은 여기로 보내주고. 오, 가래요. 와! 희생했어. 드디어 절피우스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와 그러면서 영상은 끝이 나는데 와 이번편 진짜 역대급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야 여기서 딱 졸피우스 문으로 점프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자 헌터팀들 쫓아오고 있고 여기서 코로 밀어줍니다. 야 근데 여기 너무 감동적이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여기서 과연 코치 피클즈가 죽을까요? 아니면 살아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야, 너무 감동적인데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졸피우스의 정체 와 이거를 버격이님이 알아낼 수 있을까 졸피우스의 정체를 어, 너무 다음편이 진짜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편으로 볼까요 자 이번 영상은 셀플레이타임님의 영상입니다 자 지금 주인공이 크랩질라 저 꽃게를 쫓아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바로 이렇게 배신을 해버리죠. 자, 이러면서 우와, 끔찍한 반발리나까지 쫓아왔습니다. 우와, 진짜 무섭게 생겼다. 퀄리티가 진짜 좋네요. 자, 어디론가? 철창 안으로, 감옥 안으로 끌려온 주인공. 오, 반반이에요. 반반은 저희 팀이죠, 아군이죠. 손전등을 건네주고 반반은 쳐다봅니다. 역시 저희 아군이었네요. 반반은 오! 반발리나 쫓아간다 <웃음> 와 저희를 잡았다고 하네요. 와 그러면서 반발 쫓아가는 반발리나 자 베개 옷장 오 두근을 빼니까 안에 통로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가리고 있었나보네 여기 갇혔던 사람들이 자 농구공 뭐지? 아! 오! 사람이 있는 것처럼 둔갑을 해버리는 거야? 야, 똑똑하다. 야, 여기 통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 오, 근데 너무 재밌다. 잘 만들었다. 자, 통로를 계속해서 이동하는 주인공. 오! 새로운 방이네요? 야, 너무 잘 만들었다. 재밌어. 자 사다리가 있고 통로가 또 있습니다 아 예전에 갇혔던 사람들이 이렇게 통로를 찾았나보네 어? 뚫려있죠? 이렇게 나온 주인공 불을 킵니다 오! 자오 어떤 그림이 보이는데? 와 남남리나의 등장입니다 와 처음인데? 우와 쳐다보고 그냥 갑니다 무서워하래 아무도 여길 떠날 수 없다고 하네요 와 남납 리나의 최초 등장입니다 야 대박이다 야. 최초로 남납 리나가 등장을 했는데 반발리나 말고도 여자 캐릭터가 또 있었네요 야 근데 아무래도 적군인 것 같아요 약간 여길 떠날 수 없다는 무서운 말로 보아서 오남남미나 지나갔습니다 일단 적군인건 확실한 것 같아요 피해서 도망을 가야합니다 우와 쫓아왔어 와 미쳤다 야 너무 재밌게 봤고 다음편이 엄청 기다려집니다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자 이번 영상은 빌라필라님의 영상인데요 저번 영상과 이어집니다 저 선인장 괴물 선인장 괴물의 색깔을 변화시켜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자 색깔이 이 버튼의 색깔과 같이 변하죠? 변하죠? 자 이렇게 색깔을 변화시키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인장을 물리치고 어디론가 가는 주인공 야내 영상 너무 잘 만든다 요즘 이 진짜 팬미드 영상이 아닌 것 같아요. 와우 전부두씨가 다리를 부셔버리죠 여기서 본편 시작입니다 오 밑으로 떨어졌는데 오 새로운 몬스터 갑락이라는 몬스터라고 하네요 우와 뭐야 적군인 것 같지 뭔가 오 드론 조종기를 얻었고 과연 적군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아군인가 공격을 안하는데요 오! 착한 애들인가보네 자 문을 열었습니다 오! 뭐야 이게 푸딩 아니에요? 젤리? 아 약간 젤리 캐릭터인가? 보자 당신의 손을 씻고 난후 당신은 젤리와 함께 놀수 있다 라고 하네요 뭐 색깔을 뭐 섞거나 이런 놀이 같아요 뭐지? 우와! 근데 젤리가 많습니다 오 젤리 아 젤리를 계속 얻는 건가 보네 얻어서 뭐 합치는 건가 보네요 그래, 많이 얻고 있습니다 어 이제 녹색 젤리 아저 신호등에 연관이 있는 건가 아, 뭐야 뭐야 아 저게 렇 녹색 벨이 울리면 이 재료들을 넣으라고 하네요 문이 열리면서 녹색 젤리를 넣습니다. 자, 어 이제 끝난 건가? 드론으로 버튼을 누릅니다. 오, 오, 뭐야? 야, 신규 보스터 모습 등장입니다. 적군처럼 생겼죠? 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뭐야? 공격하는건가? 우와 이러면서 영상 끝이 납니다 야 너무 잘 만드시고 와 너무 다음편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와 오늘 너무 재밌는 영상 많이 봤습니다 새로운 신규 보스 원스터인 남납 리나의 등장과 겜랩의 등장 그리고 다음편에 이제 졸피우스의 비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 들고 올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